안녕하세요 도치 도티 라이브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어, 캠핑 리뷰가 아니라 전자제품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폴더3입니다 저도 IT쪽에 있는 사람이라 캠핑을 취미생활로 좋아하지만 전자제품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폴더3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예약을 했었는데 제가 23일 마지막에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20일 만에 오늘 받았습니다 저번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판매점에서는 언제 배달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물량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은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아 먼저 이 박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10 플러스 박스고요 박스 두껍기를 보면 은 굉장히 얇습니다 무슨 반도 안 돼요. 그리고 넓이는 한 50% 정도 더 넓고요. 그 말인 즉슨 여기도 충전기가 안 들어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저는 11번가에서 구매를 했고요. 11번가에서 구매를 하니까 이런 휴대폰 개통 가이드가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셀프 세팅 방법, 그리고 휴대폰 개통 방법. 기기 변경 고객이냐, 아니면 통신사 변경, 신규 가입,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 폴드3는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로 본체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면은 이거는 그냥 박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예상은 됩니다. 뭐가 들어 있는지. 뭐, 간단한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C2C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먼저 색상은 저는 블랙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오, 색상은 무광 블랙이고요. 오,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실버로 구매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블랙이 굉장히 이쁩니다. 카메라에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촉감도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도 일체감 있게 굉장히 조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카톡티가 있습니다. 좀 튀어나왔어요. 저는 512기가를 구매를 했고요 512기가는 색상이 팬텀 블랙 그 다음에 팬텀 실버 이 두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256기가는 이두 가지 색상 플러스 팬텀 그린 총세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200만원이 넘는데 아이 구성품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아머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제조사에서는 최고의 내구성을 가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단에는 스피커가 하나 있고 어, 마이크 구멍이 세개가 있어요 어, 상단에 왜 마이크 구멍이 세개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심카드 트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지문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음량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카드 트레이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심카드만 넣을 수 있고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부팅을 하고 있는데 커버스크린은 6.2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부팅 속도가 좀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메인스크린은 7.6인치 역시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주사율은 양쪽 다 120Hz를 지원하고 을 있고요. 제가 솔직히 이거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더 이상 노트 시리즈가 이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120Hz가 지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고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누를 게참 많네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은 UDC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굉장히 거슬린다고 하시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수등급은 ipx 8등급 이라고 하는데 수심 1 5 m 에서 최대 3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걱정하던 부분이 어, 좀 많이 두껍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10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트10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 두껍긴 두꺼워요. 노트10 두 개를 겹쳐놓은 정도? 그거보단 약간 더 얇습니다. 크기도 노트10과 비교를 했을 때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메인 화면을 열 때는 한 손으로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래서 한 손으로는 절대 열수 없고 두 손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음이 접히는 부분이 눈에 확 띄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눈에 그렇게 띄질 않습니다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 0르츠답게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게는 폴드3가 무겁긴 합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다니던 노트10보다 무겁긴 한데 이 그립감이 폴드3가 굉장히 더 좋습니다. 제가 바 형태를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게 불편한 건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폴드3를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보니까 노트10을 한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무게는 조금 더 나가지만 그립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무게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는 느끼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를 좀 보게 되면 은 음, 기존에 보는 것보다 조금 크기가 작다고 해야 될까 어,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양옆이 잘리는 거 보이시죠 양옆이 좀 많이 잘리고요 이거를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굉장히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시원시원하네요 그리고 모든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이 옆에 측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빅스비가 실행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짜증난단 말이죠. 이거를 죽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이 들어가시고요 측면 버튼 그럼 빅스비 호출하고 전원 끄기 메뉴가 있습니다. 전원 끄기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빅스비 호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 누르게 되면 카메라를 실행할 거냐, 빅스비 실행할 거냐, 앱을 열 거냐. 앱을 열려면 여기를 누르면 어떤 앱을 열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폴드3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멀티 윈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 퀵메뉴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를 선택한다 그럼 문자를 딱 끌어 놓습니다 그러면 은 메시지와 인터넷을 볼수 있는 멀티 윈도우가 두 개가 생겼고요 하나를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 놓으면 은세 개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은이 설정을 그대로 이 킥메뉴 아이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전에 설정했던 게 그대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을 하나 더 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런 형식으로 창을 하나 더열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카메라 앱을 여시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연, 카메라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아세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셀피를 찍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자기가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은 상단에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커버하면 미리 보기 켜짐 이라고 뜨거든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찍을 때 상대방이 내 모습이 어떻게 찍힐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쳐뷰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캡쳐뷰 라고 써 있는데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 촬영을 딱 하게 되면은 요게 바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촬영을 하고 결과물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장 찍어놓고 이렇게 골라서 잘 나온 사진들을 저장하고 안 나온 사진들은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죠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Z Fold3 언박싱하고 몇 가지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봤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긴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잘 사용할지 좀더 연구를 해보고 또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